야! <목소리가> 뭐, 장 꽃잎, 꽃잎, 장미 꽃잎, 응. 꽃잎, 꽃잎, 꽃잎, 꽃잎, 꽃잎, 꽃잎, 징. 잎 꽃잎, 떼볼게요. 라 어. 꽃잎, 음. 어,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고 그려 <웃음> 보고 그려 그요 이거 보고 그려 보고 그려 그려 아뭐 천천히 천천히 그려 주세요 <웃음> <웃음> 음 응. 장비 오케이. 네. 천천히 보고 그려 주세요 보고 그려 주세요 대통령이렇게이게 있는데? 읽어볼까? <목소리> 천천히 해볼 보고? 보고 그려. 이렇게. 여기 파이팅, 파이디파이저 뭐 많이 그린 거 아니에요? 이지 <목소리> 많이, 그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이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п 무 с т а в p e w n m 이 나뭇잎은 이나잎은이 여기 있어. 음, 여 음, 없고, 여기 있어. 있죠. 그리고 이렇게 한 <웃음> <있는> 다음에 이렇게 <웃음> 있고 이렇게 있죠.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<이쪽. 웃음> 이렇게 그리고 어이시 <웃음> 봤어요? 열시 <몇시> 봤요이거두개그까요 <웃음> <웃음> 히크 k l 희 k h i 내가 하이~~ 이 k h i 으음 i bui, hai 이 u i hai b 가시 어디 있 가시 가시 가시 어디 있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안 보여. <웃음> 오, 오. 오. 오. 안 보여. 오. 안 보여. <웃음> 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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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음, 음, 음.